이번에 공유할 이번 달 승소 사례는요. 우리 성년인 의뢰인 분이 친구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성과 본의 변경, 허가를 승소한 사안입니다. 자의 성과본변경은 사실 법이 개정된 지부터는 지금 뭐 시간이 계속 흐르고는 있는데 아직도 조금 다른 법에 비해서는 신법이기 때문에 생소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일단 이 사안을 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드리고 있고요. 결론적으로 이제 계속 승소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좀 새로운 면이 있을 수 있어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비해서 그래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우리 자해성가본 변경 허가를 그 친구의 의견 절차 면에서 보면 한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즉 친구가 그 동의한다 또는 적극적으로 부동의한다 무응답한다 왜냐하면 자해성과본을 변경 허가를 저희가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절차에서 친구의 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어요. 근데 절차가 필수라는 것이지 동의가 필수라는 것은 아닙니다. 즉 동의가 없어도 자의 성과 보호는 필요하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. 근데 저희도 진행을 해 보면은 미리 연락을 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들어가 봤는데 동의, 선뜻 동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, 실제. 그리고 무응답하는 경우가 성년자의 성본 변경어가에서는 상당히 많았습니다. 우리 의뢰인 분이 뭐 여러가지 이유로 성공명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친구가 뭔가 좀 교류가 없고 이혼 당시부터 약간의 규칙사유가 있으셨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본인께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입장은 아니신 경우가 많았어요 친구 본인께서도 그래서인지 무응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뭐 성년인 자녀가 본인의 의사로 변경을 하고 싶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부동의합니다.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의뢰인분들이 이제 성분 변경이 다른 거에 비해 아주 오래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뭐좀 오해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성년이 되면 더 어렵다더라 이런 경우뭐 친구가 부동의하면 뭐안 된다. 라든지, 이렇게 오해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, 그게 오해라는 걸 저희가 이 사례에서 해냈죠. 그래서 절차는 진행하였는데, 우리 의뢰인분이 이혼제 당시 상황에서의 그런 참작 상황.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할 당시 아버지의 기칙 사유나 그로 인한 우리 의뢰문도 자녀로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이혼 후 생활이라든지 이제 전반적으로 제시를 하고요. 또 성본 변경이라는 건 결국 사건 본인 즉 성본 변경을 원하는 그 당사자의 복리의 관점인데요. 뭐 판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요. 그러면 이걸 그대로 유지할 경우와 변경할 경우를 비교 형량에서 결국 사건 본인의 복리에 무엇이 부합하는지를 본다이고요. 그러나 관계인의 의견 즉 우리 사안에서는 치. 친구죠. 이것도 그냥 참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내가 그대로 유지할 때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는지 사회생활에서 뭐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는 만일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다른 자녀가 있는데 성본이 달라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또는 재혼하신 그 계부 새 아버지분과 또 성과본이 다르면서 불편함이라든지 같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불편함 그런 것들을 또볼 수가 있겠고요. 변경했을 경우에 혹시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친부의 지원이 원래 유지되어야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끊기거나 이러면서 뭐 아이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또 우려점을 판결 자체에서 좀 판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판결의 태도를 할때이 사안은 어떠한지를 저희가 또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또이 사안만의 특성, 의뢰인분이 왜 이걸 원하게 됐는지를 저희가 재판부가 보기에 좀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도 맞게 잘 진행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선봉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종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성년인 경우에도 미성년인 경우에는 사실 부동의 사례가 더 많았죠. 왜냐면그친구 입장에서는 애가 아직 미성년이라서 뭐 이혼한 후에 본인 면접 교섭도 하고 양육비도 지급을 해왔는데 어, 갑작스럽게 아직 미성년인데 아이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된 건가? 이러면서 좀부동의하는 전례가 더 많았고요. 뭐이 경우도 역시 모응답 또는 동의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온 뭐 전례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. 아 이게 어떠한 경우엔 좀 수월하다더라, 어떠한 경우엔 수월하지 않다더라.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의뢰인의 산에서는 어떠한지 그리고 특히나 성년이라면 본인의 판단으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걸 과 과연 뭐 친구의 부동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막연한 우려로 막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의문이 저 스스로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어떠한 이유든 갖고 오신다면 그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해 드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